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곤충학에 대한 시험에 관한 정보는 맨 첫날 얘기했던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그거 서론이 있죠? 서론에 보게 되면 큰 제목부터 보시자고요. 첫 번째. 네모 1번에 보게 된 위생곤충학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위생곤충학의 발달사가 있고 세 번째는 곤충의 가해방법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602페이지에는 곤충 매개 질병이 있고 불쾌 곤충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나누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위생곤충학의 정의는 학자나 또는 나라마다 틀리다를뜬거죠 그런데 위생곤충학이라는 건첫 번째 그줄 끝에 뭐가 되는 거냐 600페이지라서 직접 우리를 물어뜯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질병을 옮기거나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생곤충이라는 것은 직접 우리를 물어뜯어서 우리가 피해를 주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나 이런 것들이 일명 곤충인데 이거는 뭐라 그래요? 위생적과 관계되기 때문에 위생곤충이다 이런 말 하는 거지요 그치요? 그러면 이제 정의는 그렇게 됐고요. 그럼 곤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걸 곤충이라는 거냐면 우리가 본인들 책에는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620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위생곤충이다 또는 우리가 곤충이 다르면 쉽게 여기서 많이 다룰 것이 목이나 팔이나 벼룩이나 또는 뭐가 되는 거냐 바퀴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빈대 이런 것들 다를 건데 곤충이라는 정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곤충이라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냐 면 620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620페이지에 곤충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기필기 다 구분하고 곤충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곤충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620페이지에 거기 곤충에서 보게 되면 특징이 있죠. 묶어서 이제 줄 치는 거 중요하시는데 원통으로 생겼다는 거지요. 원통으로 생겼다는 것이 그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첫날은 여기서 곤충을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농약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전자 칠판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럼 곤충이 이거예요. 곤충의 일반적인 형태는 지금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네모 반듯해 돼요 장방형이래요 장방형이다 이거죠 이렇게 장병으로 됐다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징이 이 거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장방 원통이고 장방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좌우가 뭐가 된다 딱 나눠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곤충이고 그다음에 지금 다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럼 다리가 몇 쌍이다? 세 쌍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곤충이라는 것은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뭐가 있다? 두부가 있죠 머리통이 있고 흉부가 있고 그다음 복부가 있어요. 거기 있지요? 그래서 곤충이 되려고 러면 일단 우리가 세 절로 딱 나눠줘야 돼요. 일단 두부. 이것이 머리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흉부. 몇 가지가 흉부고 이것이 뭐가 돼요? 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내가 다리가 세 개를 보냈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흉부가 가슴이에요. 그럼 가슴은 몇 개로 나눠졌느냐 지금 여기 뭐라고 있어요? 전용 백판, 일명 전용. 그 다음에 중간 백판. 중융백판 중간 그 다음에 후용백판 뭐가 돼요? 후용 이거예요. 전가슴 중간가슴 후가슴이에요. 그럼 전가슴에 다리가 몇 쌍이다. 일명 양쪽으로 이게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명 전다리. 그럼 이쪽에 있는 것들은 안 보였던 거죠. 중간에 뭐가 돼요? 중간다리. 중간다리도 다리, 중간 다리 죠 이렇게 다리. 그죠? 그 다음에 후용에 뭐가 있어요 뒷다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곤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곤충은 일단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두부와 본인들 거에 체크하고 나중에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622페이지에는 정의가 있고 621페이지에는 본인들이 체크하고 실기 가서 이 그림이 나오면 전용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두부가 무엇이고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전용 중용 이런 걸 중요한 거냐면 나중에 있다가 벼룩이 나와요 그럼 벼룩에 우리가 전용에 무슨 질치 질치라는 게말 그대로 우리가 참비처럼 생긴 털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 질치가 있느냐 질치라는 게왜참비 있잖아 이렇게 모양된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벼룩이 이름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알아야지 전용이 뭔지 알고 후용이 뭔지 알고 중용이 뭔지 아는데 흉부에는 우리가 일단 크게 나누면 두부, 흉부, 복부를 나는데 흉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용이 있고 중용이 있고 후용이 있는 거죠. 그럼 전용에는 전다리, 중용에는 뭐가 된다? 중간다리, 후용에는 뭐가 돼요? 뒷다리. 그래서 어떤 거는 후용이 옆까지 간 것도 있어요. 모양이. 그러면 이거는 배 같지만 실제 다리가 있는 곳에는 다 뭐가 돼요 흉부라 그러는 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돼요 폭부지요 우리 사람으로만 배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실기가서 여기 위도 있고 모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머리통이 이명 두부 그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소화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만 하는 주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촉각 같은 거로 감지를 하는 거지 우리가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220페이지에 있는 것이 요가서도 할 건데 곤충 이되려그러면 일명 원통형, 장방형이죠. 그리고 좌우가 딱 나눠져야 되는 거죠. 이것과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부, 흉부, 그 다음에 우리가 복부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흉부에는 세쌍의 다리가 있다는 것은 흉부가 전용, 중용, 후용 뚜렷하게 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그럼 세쌍이 아니면 바꾸만은 섯개죠 한 쌍이 두 개씩이니까 이게 아니면 곤충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속지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다 본인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두부 중엽시하고 흉부 복부 중엽시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 흉부는 가슴이에요 전형에 뭐가 있다 전다리가 있고 중형에 뭐가 있다 중간다리 후용에 뭐가 되는 거예요? 뒷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책갈, 촉각 있죠? 촉각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미모 있죠? 있고, 기문, 기문이 있는데, 기문도 요가 살 거고, 오늘은 이제 욕하는 대충, 곤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본인들이 파리를 잡아서 먹게 되면 이것들이 원통으로 생겼죠, 거죠 다리가 몇 쌍이에요? 보면 세 쌍이에요. 그러면, 모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리가 세상이 아니거나 그러면 곤충은 아니라는 거죠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봤는데, 요것은 이제 더 자세할 것이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원위치로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곤충은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곤충이라는 거, 우리한테 질병을 직접 전, 전파시키거나 직접 폐를 입히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들을 위생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곤충 또는 위생곤충 그런다는 거죠. 그런 곤충의 정의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했지만 대충 어떤 뜻인지 알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의 발달사. 이 곤충은 학생들이 징그럽다는 까 끄는 게 낫겠지. 요관 살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기문은 기문은 숨구멍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고 여기에 또두 개가 있어요. 열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 이제 얘기할 건데 우리가 훈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숨구멍으로 공기 마시듯이 마찬가지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생식기관들이 뒤에 있죠. 산란관 있고 이런 것들 할 건데 우리가 절지동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지동물이라는 건말 그대로 철로 나눠졌다는 거지, 이거, 이거. 나눠진 거지 이렇게 마디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절지동물 또는 환양동물 그리게 돼요 환양동물이 절지동물을 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은 대충 봤다는 거죠. 이걸 켜놓고 작년하니까 징그럽다 그러니 끌테니 이따 끄자고 이 모양이 징그럽다 이렇다는 거죠. 그럼 보자고 여기서 이제 대충 그림 봤지요. 그럼 이제 대충 봤고 그런 다음에 곤충학의 발달사 말라리안 누가 옮긴다 이런 걸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연도까지는 없거고 만슨이라는 사람이 그 영어 있죠. 만슨은 사상충이 중요해지고 사상충이 모기체내에 감염될 때까지 발육해서 질병을 옮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누가 돼요? 만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충은 앞에서 토코 우리가 숨목기 아데스 토코 공중모에 이게 던 거죠.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호남지방에서 가끔 가다 발생하는데 다리를 치명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코끼리 다리가 된다 이런 말 했던 거죠 사상충은 이게 사상충은 모기체내에 감염될 때까지 발육하므로 일명 이걸 증식형을 했던 거죠 증식형상 나잖아요 곤충학에서도 하지만 공중보건학에서도 일명 외장복을 통해서 간다 또는 절지동물들이 옮기는 것이 숫자가 커지는게 곤충 속에 들어가서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난형 얘기했던거죠 그런데 증식형의 대표적인 것들은 페스트, 그다음 일본 내용 확열, 댕그야 발진티프스 발진열 재결 그 다음에 발육형은 모양이 변하는건데 사상충, 지금 얘기하는 이거 로아로아증 이것들이죠 그래서 사상충이 일명 발생할 때일 뭐가 되는거냐면 모기체 내에서 감염상태 그러니까 발육을 해서 일명 모양이 변해서 사람한테 옮기는 거지 이것들을 누가 얘기했다 만순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로즈 있죠 중엽시학로즈는 말라리아 전파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말라리아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었어요 아노페나스 시네시스다 그러면서 말라리아이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프레스모딘 비박스라는 병원체인데 이것들은 하루, 열나고, 하루 열안 나고 하루 열안 나고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틀리다랬던 거죠. 그런데 이 말라리아를 우리나라에서는 학질 또는 하루걸이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즈라는 학자가 말라리아는 얼룩날개 모기, 아농펠라스라는 것이 중국 얼룩날개 모기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룩날개 모기 속 그리기도 하고 중국 얼룩날개 모기 속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신네시스라는 모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명 말라리아 모기 하나에 들어가는 아노펠라스 속을 일명 말라리아 무기소 또는 우리가 중국 얼룩 날개 무기소 이렇게도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라리아 전파를 얘기한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시몬드 있죠 거기 세 번째 영화 시몬드는 흑사병 전파를 얘기한 거예요 흑사벼룩이 뭘 옮긴다 흑사병을 옮긴다 흑사병이 꼴 뭐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지요 그럼 또 이렇게 나요 앞에서 공중공가 연결시키는 거지요 앞에서 우리가 중세 때그 유명한 누가 된다 칭기스칸이 몽골인이죠 양치는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크게 가지고 유럽을 몇번 세계사 정벌하면서 목까지 퍼트린 거예요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 이꼴 흑사병을 퍼트린 거지요 그래서. 자구를 하면 네명 중에 한명 또는 세명 중에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난다 그랬던 거죠.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전염병, 전염병 자들은뭐 찾는 거예요. 일명 흑사병이죠. 이꼴 패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1347부터 1348년까지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징기스칸이 동방인이죠. 유럽을 정벌하면서 많은 질병을 퍼뜨렸는데 그 중에서 이 패스트 얘기했던 거죠. 그럼 패스트는 여러 가지 곤충 중에서 뭐 어떤 곤충이 옮긴다는 거예요. 벼룩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가면 벼룩 중에서도 질치가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할 건데 질치가 있고 없고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예요. 아까 곤충 괜히 껐네. 열어보면 여기서 고대로 앉고 하니까 여기 주둥이 밑에 머리통 밑에 있는 거를 협지지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빛 알죠? 찬빛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붓 알아요? 붓? 붓같이 이렇게. 털이 있는 거 이거를 일명 질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찬빛처럼 생겼다. 질치를 찾아면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협질치가 있느냐 벼락은 아니면 전용에 전용질치가 있느냐. 전용에 전용질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벼룩을 나눠요. 그럼 이, 이게 협질치도 없고 전용질치도 없는 걸 무질치 벼룩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 벼룩이 옮겼다 그러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뒷장 가면 뭘할 거냐 하면 우리가 패스트로 옮긴 거에는 여러가지 벼룩이 있지만 열대쥐별을 옮긴 거예요. 그럼 열대쥐별룩이맡 놓고 난다니까 그럼 맡아놓고 나는데 열대 주벼룩은 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턱 밑에 우리가 수염 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전용의 이빗 모양 된거 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일명 뭐가 돼 열대 주벼룩이에요. 그래서 열대 주벼룩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게 우리가 패스트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질치벼룩 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내가 종종 얘기했는데 벼룩은 여긴 벼룩이 아니니까 벼룩 같은 경우는 넓적다리가 상당히 자기 몸에 100배를 뛰어요 그러기 때문에 넓적다리가 육상성도들처럼 이렇게 아주 튼튼해 이렇게 뚱뚱한 이런 다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넓적다리 하나 뚝떼어 넣어 가지고 아주 뚱뚱한 거 놓으면 이건 뭐가 돼 벼룩 다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패스트는 뭐가 된다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게 뭐가 된다고요 벼룩이라는 거죠 이것도 있으면 징그럽다 이런 거 보시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웰터레드라는 사람은 황렬을 옮긴다 어떤 모기가 옮긴다 에집트 순모기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는 이집트 이집트 그러지만 이 우리가 곤충학에서는 이집트를 에집트라고 발음해요 에집트 순모기가 일명 에집트 영어가 있지요그 다음에 앞에 거는 아데스는 아직 안 했지만 공중모원 대충 뭐라썼 했었어요 순모기 속에다 얘기했던 거죠 아데스 에집트라는 건 순모기 속에 속하는 모기가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일명 웰터레드라는 학자가 확열은 에집트 수목이가 전파한다 이렇게 입증을 한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니콜 있죠 그 영어 다섯번째 니콜은 발진디프스로 누가 옮긴다 이가 옮긴다고 한거예요 우리 몸에 사는 이 일명 이런 이빨이 아니고 벌러지이가 있다는거죠 벌러지이가 참깨처럼 생겼다 앞에서 조금 얘기했던거죠 이런것들이 발진디프스로 옮긴다고 누가 했다 그 니콜이라는 학자가 있는것이고 그 다음에 클레랜드 있죠 클레랜드 클레랜드는 아데스 속에 모기가 아데스 속, 일명 무가 되는 거에 아데스 속이라는 건숨목기속이죠요 탱글을 옮긴다. 앞에서 이런 말했죠, 공중 모호에서 우리가 황야를 옮기는 에집트 순목이나 아데스, 에집트지요. 그다음에 탱글을 옮기는 아데, 아데스 이꼴숨목기 속, 에집트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데스 에집트 순모기는 일명 뭐가 되냐면 황열에 감염됐으면 황열을 옮기는 것이고 댕그를 감염됐으면 댕그를 옮기는 것이 그거지요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일명 어린아이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도 에집트 순모기다 이게뜬 거죠 공중 보건학에서 중목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크레랜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순모기 속에 속하는 일명 이 아데스 에집트 모기가 댕그를 옮긴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니콜이라는 사람은 이가 발 찐디 붓을 옮긴다고 했고 웰터 레드는 확률이 에집트 수목이 옮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고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곤충의 가해방 보세요 곤충의 가해방법은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로 나누지요 그럼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직접 피해는 일 번부터 다섯 번째까지 묶어 주며 보셔야 고첫 번째 직접 피해는 기계적 외상이죠 물어뜯는 거죠 모기가 물어뜯으면 아프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 외상과 두 번째 이차적으로 감염을 시키거나 또는 인체 기. 생하는 우리가 앞에서 내 구더기증 그랬죠 파드파드 나오는 구더기증 이런 것들 있죠 인체기세 그 다음에 독성물질 주입하는 거 우리가 벌 같은 것들이 독해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가을철 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제 우리가 벌에 쏘여서 쉽게 우리가 말벌에 쏘이면 잘못하면 알러지는 사람들은 죽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도 있지요 그럼 지금요 직접 피해는 기적 외상과 기계적 외상이에요 기계적 전파가 아니고 이차 감염 인체기세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 외상과 인체 기생과 알러지 질환 반드시 다 외우시고 순서, 아니 순서가 아니고 이름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 표시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계적 외상은 절지 동물 그랬어요. 그럼 절지 동물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6 2 9페이지과거감 있을 텐데 모기나 파리나 이런 것들도 있고 곤충강이 있고 거미강이 있고 이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곤충하게 되면 아까 모기, 파리 그랬지요 그런데 절지동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절로 나눠졌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곤충강에는 대표적으로 모기, 파리, 벼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미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진드기가 거미강에 속해요 아까 내가 우리가 보게 되면 곤충에는 다리가 몇쌍이라그 했었어요 세 쌍이라 그죠죠 근데 거미강은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해요. 그럼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기 때문에 다리가 네 쌍이에요. 거미 한번 잡아보세요. 다리가 네 쌍이에요. 진드기도 다리가 네 쌍이에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기다리면뭐 있다는 걸 얘기할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철지동물이라는 것은 일명 모기, 파리, 진드기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흡혈할 때 그래서 앞에서 양층병인 꼴찌찌감식병, 공중보건에 있는 거나, 거기서 질병 유발하면 여기 똑같아요. 양층병인 꼴찌찌감식병은 털줄기가 물어서 우리가 몸살 감기처럼 생겼지만, 증상이 있지만, 우리가 딱저이가 있는 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공중문에 얘기했던 거죠. 그럼 진드기 대표적인 것이 털진드기 유충이 일명 뭐가 돼요? 물어 뜯어서 생기는 것이 양측 밀고 칠측 암호식병이죠. 그 다음 벼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흑사병 이걸 패스. 그 다음 모기는 뭐가 돼요? 일본 내용 확렬 된 거예요. 등에는 뭐가 돼요? 로아로아 사상증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명 흡혈하면서 일명 피를 빨아먹으면서 피를 빨아먹은 구멍에다가 균을 넣어주는 거죠. 그 뜻이죠. 피부를 뚫고 그때 들어간 상처를 통해서 일명 상처에 이 균을 넣어주면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2차 감염은 물린 상처에 찹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물면 상당히 뭐에 가렵고 그랬죠. 그래서 염증 같은 거 생길 수가 있죠. 인체 기생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구더기증이에요. 구더기증인 걸승자증인데 그럼 이거는 파리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도 우리는 이제 공중보건학에서는 지파리가 똥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기 때문에 소화기를 옮긴다 했지만 곤충학 가면 지파리가 소화기를 옮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파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기지파리, 아기지 이꼴 딸집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똥파리도 있고 쉬파리도 있고 새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양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곤충학 실기기 이 때문에 곤충은 실기필기를 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구더기증을 옮기는 파리는 별도로 있어요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해결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체에 구더기증 이꼴 파도파도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구더기증 파리가 없어요 그런데 곧 우리가 동물들한테는 있죠 아프리카 같은 데 보게 되면 애는 막 뭐가 돼요? 똥을 싸고 세균성이 있어 있는데 거기에 왜 귀에서도 구더기가 나오고 더럽지만 학문에서도 나오고 이러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이 구더기증에 이꼴 구더기증 모른다 승자증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파리 유충은. 파리 유충은 위나가 파 파리 유충이 구더기죠. 구더기가 귀에서도 나오고 항문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피부에서 나오고 위나 피부에 기생하여 구더기증을 일으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명 구더기증이고. 그다음 에 이것뿐이냐 인체에 기생하는 것이 여드름 있잖아요. 여드름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옴진드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여드름진드기죠.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옴진드기는 여드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낭진드기. 모래, 벼룩 등은 피부에 기생하면서 옴이나 구진이나 농포가 구름이죠.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근데 독성물질 주입에는 우리가 물리거나 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동나방 동모가 있죠. 나중에 실계 가서 동나방은 우리가 보게 되면 독을 뿜어요. 따라서 나방은 알지요. 나방은 아는데 나방이 독을 뿌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나방이 실기 가서 이렇게 나요. 독나방은 만약에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파리채를 들어서 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것들이 독을 우리가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독나방이 가만히 방에 앉았다, 들어왔다 러면 요것들은 추광성이에요. 추강성이라는건 불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안에 불을 끄고 바깥에 불을 켜서 바깥으로 노지 아니면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면 물 튀시나 또는 뭐가 되냐면 물을 적신 헝겊으로 살포시 가서 죽여야지 이것들을 파리채로만 휘저면 으 된다, 된다는다 안 된다 이것들이 일명 실기 시험이에요. 동나방이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가장 틀린 걸 찾아라 파리채를. 파리 채로 휘둘러 쫓는다. 그럼 맞아야 틀려요. 틀리는 거지요. 그럼 독이 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진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독성물질 주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동나방의 동모가 피부에 접촉하면 려움증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독성물질 주입하는 것은 진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벌도 있고. 동나방도 있고 독거미도 있고 천갈도 있다는 거죠.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 있죠. 알러지는 우리가 두 번째 끝에 보면 게되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다행히 진드기는 진먼지 진드기는 먼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비듬이 있죠. 그래서 내가 비계를 한번 비고 자면 이 진먼지 진드기는 이이중가두달을 먹을 양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우리 가려우면 가 극지역 이 피부 껍데기 같은 걸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피부를 편하지나 않아요 그래서 집이 먼지가 많으면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것들이 일면 비염이에요 그래서 비염 같은 것들 또는 아토피 같은 것들이 진먼지 진드기로 생긴다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토피나 우리가 보게 된 비염은 다 알러지성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진먼지 속에 잘 자라는 것을 진먼지 진드기 그런데 진드기 파트가 살 것이고 바퀴, 깔딱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바퀴는 소화기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어 맞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불쾌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알러지 질환이라는 거죠 깔딱고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깔딱고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알러지를 유발한다그랬죠중요표시 해두는데 우리가 이것들은 한 2, 3일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깔딱고는 우리가 질병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러지를 유발한다그랬지만깔딱고는 사람한테 피해를 거의 안 줘요. 그건 이거 알러지를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특이한 체질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깔딱고는뉴슨스의 대표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팔이 비슷한 것들이 우리가 한 오래 살아야지 일주일이에요. 짧게 살면한삼살일밖에못 사는 것들이 해질 무렵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짜증 나죠. 그리고 소름 같은 거 끼치죠. 그래서 그런 걸 뜻하는 건데 깔따구가 또는 방귀가 또는 집 먼지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고 그다음에 간접 피해 보세요. 간접 피해는 아까 직접 피해와 구분해야 되는데 일번이 번을 다 묶어서 이제 중요시하는데 앞에서 공중 보건하게 해서 간접 전파랑 똑같은 거지요. 앞에서 이걸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공중 보건하게 되면. 이거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거죠 전파, 공중보건학에서 전파 있죠 전파에는 직접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가 있죠 간접 전파에 뭐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생명체가 옮기는 것을 생물 전파 생명체가 없는 것이 무생물 전파 그런데 생물 전파에는 일단 A, 이거를 활성 전파 그 다음 무생물을 비활성 전파 그랬죠 이거는 하늘, 공기, 토양, 그 다음에 물 그다음에 우유 이런 거 얘기했죠 하늘땅에서 공기, 토양, 물, 우유, 음식물 계단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생물 전파의 첫 번째 기계적 전파와 두 번째 생물학적 전파 이것들을 얘기하는 이거죠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회전파는 내가 공중보건학에선 뜻이 안 나지만 모기나 아니 아니 바퀴나 파리가 옮긴다 소화기를 옮긴다 이렇게 하지만 뜻은 여기서 중요하다 그랬던 거죠 그트이네 거기 보게 되면 기회전파 중요해지고 기회전파라는 건한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말하면 이것이 세균성 이질 똥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세균성 이질균이 실제로 다이센트라 있지요 이거를 파리가 똥물을 쭉 빨아먹어요 빨아먹을 때 세균성 이질균을 한 마리를 쭉 빨아들였다 그러면 이 빨아들인 거를 밥을 치 아니 똥을 치웠다 그럼 밥이 있으면 밥에 나의 밥에 살포시 앉으면서 조금 전에 있던 세균성 이질균을 거기다가 뱉으면서 밥물을 빨아먹는 거죠 더럽게 먹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똥에 있는 세균성 이질균을 살포시 누가 파리가 갔다가 모양 숫자 그대로. 그 변화시키지 않고 밥에다가 얹어주면 이파리가 거기서 뱉어놓은 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먹으면 우리가 소화기를 옮길 수 있다 이얘기지요 그래서 뜻은 우리가 기계전파는 첫번째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거죠 중표시하고 그런데 다음 주에 증식이나 발육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단순히 옮겨만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회점파죠 대표적인 곤충이 뭐가 된다? 지파리 그럼 여기 와서는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는 그냥 파리 그러지만 여기서는 지파리 이런 걸 구분해야 돼왜 그러냐면 아기집파리 같은 경우는 똥만 먹지 우리가 보게 되면 밥은 먹는다 안, 먹어. 안 먹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기집파리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안 옮겨요. 왜 밥도 먹고 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집파리는 밥도 먹고 똥도 먹고 그러니까 옮기는데 똥만 먹고 아기집파리는 밥은 안 먹어요. 아기들처럼 그러기 때문에 소화기를 옮기진 않아요. 그럼 지파리, 중엽피셔지고 가주성바퀴, 바퀴인지 여기살 건데 독일바퀴, 이질바퀴, 그다음에 먹바퀴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바퀴에는 우리가 집 근처에 사는 거를 우리가 가주성바퀴 그러는 거죠. 중엽피셔고지고 질환은 앞에다 얘기했던 거죠. 송아기 질환인데 내가 뭐라 했었어요?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제 장철, 대장, 감염증 그 다음 이거만이냐 혈액 동옮 수가 있죠. 살은에는 옮길 수 있죠. 왜? 결핵은 이때 우리가 환자, 폐계력 환자들이 가래를 매니뱉어요. 그러면 가래도 파리들이 먹지요. 파퀴도, 바퀴는 잡식이에요. 따라서 이런 걸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다 중요시 하시고, 생물학적은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던 생물학적 전파 또는 외장복귀를 통해서 간다.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우리가 경란형 얘기했던 거지요 그런데 공중보건학에서는 배설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배설형이 있다 없다 없다 얘기했던 거죠 다 했잖아요 줄만 치고 가면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발육이나 증식을 해서 곤충들이 그줄 끝에 인체에 감염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가번부터라 번까지 묶어 중요시해야 는데 공중보건학의 뜻이나 여기 뜻이랑 똑같다는 거죠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 경란형이죠 여기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증식형은 내가 이제 만약에 모기에요 그럼 모기 속에 들어가서 일명 일본 네온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들어가서 열마리백마리 커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증식형이죠 숫자가 증식하는 거고 그런데 거의 모든 곤충들은 증식형을 해요 그런데 이걸 다 해올라 그러면 머리가 뽀개지니 일단 어떻게 오라는거예요 패스트 이거 흑사병이죠 하나 끊고 그 다음에 모기가 옮기는 일본 네온 확렬 된거열 모기가 옮기면 끊고 그 다음에 배설형을 곤충학에서는 있다가 없어졌지만 공중보건에 있다고 얘기했던 거지요. 그럼 끊고 배설형의 또 대표적인 이가 옮기는 발진을 부소쥐벼르 경기는 쥐벼르 그래 되고 벼르 그래 돼요 쥐를 주로 붙어서 뜯어 먹기 때문에 쥐벼르그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진열 쥐벼르 경기는 그다음 이가 옮기는 재결 이렇게만 옮기는 통과지요 오염.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발육형은 우리가 아까 증식형은 숫자가 증식되는 거죠. 반면에 발육형은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발육형은 우리가 단지 발육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거기에 요만한 것이 우리가 곤충 속에 들어가서 이만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아까 아데스 토코 일명 토코 순무기가 옮기는 사상충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고 등에는 앞에서 내가 그랬지요. 우리가 목이 아니+ 아니야 파리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실기 체감이 있어요. 등에 있어요. 등에는 로아+ 로아 증을 옮긴다 그러기도 하고 로아+ 로아 사상 증을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육형이죠. 발육형이 되는 거죠. 다 중요시하고 그런 다음에 발육 증식형은 발육도 하고 숫자도 커지는 거죠. 모양도 변하고 숫자도 커지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돼요? 말라리아 모기죠. 말라리아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거죠. 이거를 아노페라스 시네시스 영어로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 수면병을 옮기는 채채파리가 있죠. 채채파리가 옮기는 수면병은 어디에 속한다? 우리가 발육 증식형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뭐가 돼요? 경난형. 경난형은 우리가 진드기과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난형, 이꼴 난소전형은 진드기과들이 이런 걸 하는 거죠. 다 뜻도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인 이름이 뭐가 된다? 로키산 낭반열은 우리가 뒤에 가서 실기 가살 건데 참하게 생긴 참진드기 연구예요. 그 다음에 양층병인걸짓지 감식병은 털진드기 유충만을 팔를 해요. 유충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진드기 매개 재결은 물렁진드기가 옮겨요. 그래서 물렁진드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여기서 털진드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참진드기가 무엇인가는 실기가 살 것이고 필기에서는 다 외워야 돼요. 로키산홍 관열은 어떤 진드기가 옮긴다. 일명 참진드기가 옮기고 그 다음에 양층병인 걸지 꿀찌... 우리가 털 양층병이 꼴찌찌감식병은 털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드기 매개 재결은 뭐가 온거예요물렁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로키사은 관열은 참진드기가 옮기는 거죠. 오늘 가서 참진드기가 어떻게 생겼나 보면 대충 참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털진드기는 털이 붕숭무숭 났고 그 다음에 물렁진드기는 옛날에 공주진드기 그랬는데 미련곰같이 생겼어요. 한번 흡혈할 때두달세달 달 먹을 거를 흡혈해요.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기가 사야 되는 거죠. 다 중요한 표시했고 그럼 다이웠죠 타 외웠지요?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SFTS, 공중보건학에서 SFTS가 뭐예요?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증, 후군이죠 이것들은 뭐가 옮긴다는 거예요? 참진드기가 옮기는 거죠. 참하게 생긴 것이 로키산온관열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작은소 참진드기. 작은 소, 참전대기 이거죠. 그래서 역기서기도해요 그럼 이제 경란형, 발육증식형, 그 다음에 발육형, 증식형 다 외웠죠? 반드시 이 질병 이름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중복되니까 한장 넘어가서 보세요. 기생충을 옮기는 중간숙주 역할악하죠 그래서 중간숙주 역할 하는 건데 개별룩은 중요해지고 그럼 개별룩은 어떻게 생겼느냐? 실기감 이제 개별룩할 거예요. 개같이 생겼느냐? 그건 아니고 개별룩이 있어요. 개별룩은 일명 개조충을 옮겨요. 개조충 중요 표시하고 개조충을 옮기고 축소조충을 옮기고 그 다음에 외소조충을 옮기는 중간 속주가 개벼룩이에요. 개벼룩인데 그럼 이제 개벼룩은 어떻게 생겼나? 오늘과 실기 가서 봐. 개벼룩이 꼴 고양이 벼룩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질치가 다 있어요. 개벼룩이 꼴 고양이 벼룩은 질치가 다. 턱 밑에도 수염처럼 났고 전용에도 있는데 사람이 개벼룩을 삼키면 뭐가 걸린다는 거예요 기생충의 대표적인 대조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시셨던 거죠. 만약에 어린 아이가 요즘 강아지 많이 가지고 놀지요. 강아지의 개부터 사는 벼룩을 개벼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쥐에부터 사는 벼룩을 쥐벼룩이라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개가 이제 벼룩이 많아요. 벼룩이 많고 쥐도 벼룩이 많은데 벼룩은 어떻게 생겼냐면 본인들이 앉아 있는 그 책상에 진한 밤색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참깨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색깔은 우리가 크면 참깨처럼 생겼고 이거보다 작게 돼요. 근데그 몸에 백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를 요즘 아이들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럴 땐 실기 가면 어린아이를 그려놔. 어린아이를 그려놓고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가지고 놀다가 개벼룩을 삼켰다. 그러면 기생충을 찾아라. 그럼 지금 못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폐디스토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디스토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회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개조충을 찾아야 돼요. 개조충이죠. 이게 실기예요. 안식께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개를 끌어안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잘못해서 개벼룩을 삼켰다. 그러면 걸릴 수 있는 기생충 찾아라. 개조충이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곤충 매개 질병은 다이워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떠 어떤 것들을 옮기는 거다 중요 표시했는데 말라리아. 일본 내용, 사상충, 댕결, 황열까지 끊고 여기까지는 모기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페스트그룩사병 발진열까지 끊고 여기는 벼르경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발진디프스, 제기열, 참오열이에요참오족이 아니고 참오열 우리가 참오족은 환경위생 가서 우리가 차안데 가만히 손을 놓거나 발을 넣면 창백해지는 것이 발족자 써서 참호족이고 이가 옮기는 것은 참호열이에요 흔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가 옮기는 것은 발진디부스와 제결과 참호열이에요 여기까지 끊고 이지요그 다음에 수면병은 체체파리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로피산홍반열과 양층병은 진드기가 옮기는 건데 로피산홍반열은 참진드기가 옮기고 그 다음에 쯔쯔가문시병은 털진드기가 옮기고 아까 s f t s 도 참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진드기맥의 재결 이것은 물렁진드기가 옮기는 것이고 이런 거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곤충맥에다 외웠지요. 그다음 불쾌한 곤충이라는 거를 영어로 말하면 뉴슨스예요. 그 영어 있죠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뉴슨스라고 뉴슨스를 영어로 우리가 한 영어가 있는데 발음하면 뉴슨스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불쾌곤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불쾌곤축, 영어로 말하면 뉴슨스죠뉴슨스인데 거기 뉴슨스라는 것은 뜻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종류도 알아둬야 돼요. 그럼 묶어서 양가로 1번과 2번은 조치는 거다 외우셔야 돼요. 뉴슨스는 질병을 매개하지 않아요. 중요피하고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단순히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불결함을 느끼게 한다든지 혐오감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 뭐라 그래요? 뉴슨스다 그러는 거예요. 질병을 옮긴다는 거예요. 안 옮긴다는 거예요? 안 옮겨요. 안 옮긴다는 것이고 중요 표시했고 대표적인 뉴스서 이꼴 불쾌 곤충에는 깔딱구예요. 깔딱구인데 그럼 아까 깔딱구는 알러지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알러지 유발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고 옮길 수는 있지만 거의 질병을 안 옮긴다는 거죠. 왜그러냐면 우리가 보게 되면 깔딱구는 실기 가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주둥이가 태화됐어요. 주둥이가 퇴화돼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원통인데 다리가 거인처럼 이렇게 세그 주둥이가 퇴화돼가지고 머리통인지 주둥인지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거인처럼 된 것이 깔따구예요. 이게 깔따구인데 깔따구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지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그러진는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주둥이가 주둥이가 태화돼가지고 흡혈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며칠 사느냐? 길게 살면 일주일이고 한 2, 3, 4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굳이 방제를 할 필요는 없고 내비두면 지가 그냥 저절로 죽는다는 거죠. 근데 부이 않게 한다는 거죠. 조그만 것들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면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그래서 뉴슨스의 이꼴 불쾌 곤충의 대표적인 것 하면 깔딱구예요 그럼 깔딱구는 주둥이가 발달이 잘 됐다 태화됐다 태화돼서 흡혈을 못하는 곤충이에요.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노린재가 있죠. 노린재가 있고 나방파리가 있고 그다음에 하루살이가 있죠. 하루살이 같은 거왜 시골 학생들은 봤을 거예 해질 무렵이면 하루살이가 아주 그렇게 때를 이렇게 뚱글뚱글 돌면서 하냐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 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없지요. 우리가 물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쁘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앞에서 특히 사람 앞에 오면 막 왔다 갔다 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한다.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일명 뉴선스라 그러는 거죠. 귀뚜라미.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있다 보면 요즘도 보니까 귀뚜라미가 우는 것 같아. 우리가 서울도 가만히 네, 저기... 뭐라는 12시 넘어서 1시쯤 되게 되면 늦게 이제 가잖아요. 늦게 끝나가다 보면 소리 나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았을 때 귀뚜라미 소리가 별로 안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골 가면 귀뚜라미 소리가 무지 시끄럽죠 아주 시끄러워서 못살겠는 그게 익숙해진 것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귀뚜라미가 물진 않아요.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혐오감을 줍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거에 또 귀뚜라미가 있고요. 그래서 하루살이와 깔딱과가 가장 잘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진모기가 있어요. 지하진모기는 우리가 누 순수로 봐요. 우리가 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시 지하진모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모기들이 도시에는 거의 없어요. 왜 없어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안 봐서 그렇지 우리 알게 모르게 여기 우리가 영등포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다녀요. 다닌다고 따라서 우리가 모기약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파리가 다 없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모기파리가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방역을 하고 다녀요. 근데 봄에는 한 3월이나 4월에는 뉴스에서 보면 매일 나오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모기들이 극성을 안 부려요 그러니까 모기는 모기와 파리는 우리나라 여름기울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역을 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데 또 아파트 단지가 많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지하에 그외 보일러실 있어요. 그럼 따뜻하지요. 근데 그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모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충으로 나요. 모기가 우리가 겨울을 성충으로 나는 것이 고 알로 나는 것이 있는데 지하진모기 같은 것들이 3, 4월에 난리를 치고 창문에 붙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성충 같은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흡혈하고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방역을 안 하니까 또 새카맣게 붙어있죠. 그래서 지하진모기는 뉴슨스로 스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예요. 중요 표시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슨스에 대표적인 것은 깔딱고, 그다음에 하루살이, 지하진목에 나머지 다외우시고 됐죠? 게 중요 표시하고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가 660 페이지 있는데 빨리 풀고 이제 볼 거예요. 보세요. 660 페이지 한번 열어 보세요. 1번 보세요. 1 번은 거그 해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1 번은 중요 표시하고 사상 중이. 모기체내에서 우리가 발육함으로 이것들을 감염시킨다. 증명한 사람이 뭐가 된다? 만슨이죠. 그럼 해설 보게 되면 만슨은 사상 중에 모기체내에 감염될 때까지 발육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고 로즈는 일명 얼룩날개모기 이꼴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말라리아 전파시킨다는 것이고 시몬는 흑사평을 옮긴다. 여기에서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중요피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웰터 로즈는 확렬이 일명 어느 모기가 옮긴다. 에지트 순모기가 옮긴다는 것이고 니콜은 팔진디프스를 전파시킨다. 이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크레랜드는 아데스 속 일명 숨모기 속이 탱그 옮긴다. 따라서 아데스 에지트 모기가 옮긴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2번 보세요. 따라서 답은 1번은 우리가 사상충의 모기를 일명 옮기는 것이 만슨탐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2번 학질 모기가 말라리아 전파시킨다. 누가 단다 로즈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벼룩이 흑사평을 옮긴다고 입증한 사람 누가 된다? 심원 드지요. 그래서 1 번부터 3 번까지 중엽시셔 주고 나머지 쭉 풀어 보시고 6번중엽시셔 주고 곤충이 가는 방법 중 직접 피해를 찾으라는 거지요. 오늘 잘못된 걸 찾으라는 거죠 기계적 외상은 이 기계적 외상 또는 이차는 피부형 같은 걸 옮기는 거예요. 목에 벼룩 빈대지요. 근데 인체 기생은 옴진드기는 맞아요. 옴진드기 맞는데 파리는 구더기증으로 접근하면 맞아요. 근데 지파리를 보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파리는 될수 있고 쉽게 소화기로 옮기는 지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적 전파니까 뭐가 되냐? 인체 기생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승자증을 옮기는 파리는 뒤에 가면 있어요. 그 파리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벌은 아니죠. 벌은 인체기생이 아니고 독성물질주입이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된다? 2번이 틀린거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 해설 묶어 중엽시아 두시고 해설은 직접 비해는 기계적 외상 등에, 모기, 벼룩, 진드기고 그 다음에 인체기생에는 승저증이 있는데 지파리는 승저증으로 옮기는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700, 721페이지인가 어디가면 우리가 검정파리나 쉬파리 이런것들이 일명 승저증 옮기는거죠. 독성물질주입에 벌이 된다는거죠. 그 다음에 7번 7번도 다 거기 별표였으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곤충은 직접 피해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기적 전파와 인체기상이죠. 그런 기계적 전파가 아니고 기계적 외상이죠. 기계적 전파는 뭐가 돼요? 간접이 되는 거죠. 해설물과 중요표시, 직접 피해는 기계적 외상, 인체기상, 간접 피해는 기적 전파와 생물학 전파가 있는 거죠. 그 다음 8번, 8번은 기출문제에 표시 안했지만 중요표시. 우리가 기출문제 있는 건 중요표시 안할게요. 없는 것 중에서 중요표시 할 것이고. 근데 곤충은 몇개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중요해요. 그다음 8번은 곤충이 가해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적인로 가해지지 않는 것 찾아라. 우리가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는 것 등에 벼룩, 옴진드기, 목이 맞는데 지파리는 소화기를 간접적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답 4번이 되는 거죠. 9번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11번까지 묶어 중요표시 9번 하나 볼 거예요. 기저점파에 속하는 거 찾아라. 못 찾는 거예요. 사상중의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부터 16번까지 묶어 중요표시해두는데 16번도 기출문제 없지만 2018년 문제예요. 같이 다 중요표시해지고 그러면 12번 보게 되면 증식형에 속하지 않는 거 찾으라는 거죠. 해설 다 묶어 중요표시지고 증식형, 발육형, 발육증식형경단형배설형독시시 모르니까 다두는데 증식형은 숫자가 증식하는 건데 패스 발진열은 바로 일본내용황열, 뎅기열, 모기, 발진디프사제결, 그 다음에 발진, 이거가 이거그 다음에 발육형은 숫자 증식 없이 모양이 변하는 거죠. 사상충, 모기, 루아루아증 등의 이거죠 발육증식형은 생활에 숫자도 커지고 모양도 변하는 거죠 말라리아 모기, 수면병 체채파리 배설형은 앞에서 공중모이겠했죠 우리가 숫자도 커지지만 배설물 옮겨진다고 발진디포스2, 발진열별로 재결 이가 되는 거죠 경란혈꼴골 난소전형은 난소를 통해서 가는 거죠 따라서 진드기과들이 한다는 거죠 로키산홍반열 참진드기 양층병이골 찌찌감이식병 털진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진드기맥의 재결은 물렁진드기가 옮긴다는 거죠 12번의 답은 증식형에 속하지 않는 거 수면병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발육형이에요 증식형이에요 파리, 우리가 발육증식형에 속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것이고 13번, 일본 내음의 생물학적 전파 유형은 어디에 속한다? 증식형이죠. 그 다음에 16번, 16번이 2018년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죠. 곤충이 생물학 중에서 경란형에 속하는 거, 일명 로키산홍반열, 그 다음에 양층병을 찌찌감시병단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17, 18 묶어서 17번 하나 볼 거예요. 생물학적 전파의 전파 중 잘못된 걸 찾으라는 거죠. 진드기, 양층병, 경란형, 맞죠? 중국어로 날개무기, 말라리아, 발효증식병, 맞고, 토꼬수무기 아데스 토코 똑같은 거지요 사상충 그다음에 발이 극맞지요 빨간 진 모기는 황열이 아니고 황 우리가 빨간 황열은 우리가 증식형은 맞아요 근데 빨간 진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아데스 에집트예요. 아데스 에집트모기 또는 에집트스무기가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집 모기하고 황렬하고 틀린 거죠 답은 4번이고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본염증식은 맞지요 그 다음에 19, 20 묶고 중요표시 첫 번째 19번은 다음 맞는 거찾으라죠 질병과 병원체와 매개체 감염원이 있는데 말라리아는 병원체가 원충이죠 원충이죠 파이러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파리에요 모기예요 모기죠 패스트는 원충이 아니고 세균이죠 이에요 모기에요 벼룩이에요 벼룩이죠 쯔쯔감시병은 리케치아죠 공중모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리케치아죠 그다음 그다음에 털진 드기는 맞지요 그다음에 발진 디푸스는 리케치하고 이가 옮기는 거죠 그래서 사번이 맞는 거죠 네 다섯 번째 황열은 바이러스예요 모기는 맞지만 황열은 바이러스죠 코다인네 해설 묶어서 말라리아 원충 중고로 나는그모기 황열 바이러스 모기에 이십 번. 해설 보세요. 해설 다중요 보셔 드시고 우리가 퀴얼은 음식물과 우유나 공기도 옮기지만 이렇게 지어죠 그 다음 페스트는 쥐벼룩인데 세균이고 댕겔은 목인데 바이러스고 발진열은 쥐벼룩인데 리케치하고 쯔쯔감무시병 진드기인데 리케치야 그럼 맞는 걸 찾으라는 거죠 5번이죠 쯔쯔감무시병 진드기 리케치야 무슨 진드기? 털진드기 이거죠 그 다음 한장 넘어가서 21번부터 25번까지 묶어서 다 중요하시고 거기 보게 되면 해설 보세요 21번에 우리가 병원체 증식 또는 발육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흑사병은 어디에서 옮기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곤충의 배 부분이 있죠 근데 위도 있고 전위도 있고 아래위도 있는데 흑사병은 묶어다중요 흑시하고 어서 증식을 하냐 균이 전위에서 전 위. 그 다음에 내염과 여기 내염하게 되면 일본 내염을 뜻하는 거죠 황열은 위에서 균이 증식해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위 외벽에서 증식하고 그 다음에 사상충은 흉부의 근육에서 균이 증식해요 그러면 흑사병 병원체는 어서 증식하느냐 전위죠 그렇죠? 답음 1번이 되는 것이고 22번 인류 역사상 가장 피해를 준 질병은 우리가 무엇이며 병원체가 어서 증식하느냐? 흑사병이죠 흑사병 어서 한다? 천이죠 그 다음에 24번 중간에 질병과 병원체의 증식 또는 발육하는 것을 찾아라 흑사병은 전이 사상충은 흉부의 근육 단몇 번? 1번이죠 25번 우리가 말라리아 원충이 학질모기 내에 발육하는 것은 위에요 위위 외벽이에요. 위 외벽이죠. 다몇 번? 우리가 2번이 되는 거죠. 27번부터 아니 26번부터 28번까지 묶어서 다 중요한 거죠. 뉴슨스를 하고 취급되는 곤충은 깔다꾸죠 그럼 해설 보게 되면 뉴슨스이골 깔다꾸는 아니 뉴슨스이골 거기 불쾌 곤충은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불쾌감과 불결감과 혐오감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깔다꾸그 다음에 노린제, 나방파리 모래 나방파리 이꼴 모래파리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 그 다음에 귀뚜라미, 지하진목이죠. 최근에는 지하진목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2 7번 다음 불쾌곤충 이꼴 뉴슨스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 뉴슨스는 질병을 매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을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거다. 맞죠? 뉴슨스는 나번에 질병을 매개한다 아니죠? 그다음 뉴슨스 종류는 깔딱고, 노린제 나방파리, 귀뚜라미, 지하진목이, 하루살이 맞죠? 그다음에 28번 최근 도시에서 뉴순수로 불리는 해충이 뭐가 된다? 치아집목이. 29번 뉴순수 곤충으로 오른 거 찾아라. 2020년 문제 뭐가 돼요 하루살이 단 뭐가 된다. 그런데 여기 와 보세요. 우리가 해설을 했지요. 국시원에서는 하루살이 를 했지만 모래파리도 뉴순수예요. 그래서 공개한 건데 이때 공개한 건데 원래 법정까지 가면 사마도 되고 사 번도 돼요 이게 다. 둘이 되는데 하나로 공개했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의 제기도 못해요. 왜? 공개 안한 거기 때문에. 29번에는 우리가 3번으로 답을 하는데 3번으로 공개했더라고. 근데 4번도 답이 돼요. 된다고 공개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매개곤충 방제를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